안녕하세요. 파비앙 팝양 유튜브의 파비앙입니다. 오늘은, 어 만년필을 시작하기 앞서서 알아둬야 될몇 가지, 어 사실들을 알아보겠는데요. 일단, 만년필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서 만년필에 대해서 그냥 관심만 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관심만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그 전에 몇 가지 알아두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어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가격이 비싸다. 첫 번째는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다는 점이에요. 제일 저렴한 만년필 프레피 같은 경우 그런 만년필을 제외하고 프레피 만년필을 제외하고 진짜 제대로 만년필 시작했을 경우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어 추천해드렸던 추천해드렸던 라미 어 사파리 같은 만년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컨버터, 컨버터, 만년필 본체 그리고 잉크까지 다합혔을 경우 거의 한 7, 8만 원 돈이 깨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7, 8만 원 돈이 깨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세척도구나 이런 것까지 다 추가로 구매를 하셨다 뭐 이렇게 필통 같은 거 파우치도 따로 구매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구매하셨다고 하면 10만원 훌쩍 뛰어놓는건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두번째 세척이 매우 어렵다 아 정확히는 관리가 어렵다고 해야 되겠죠 일단 관리가 어려운 이유는 일단 관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건조한 환경에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근데 건조한 환경인데 너무 건조한 환경에서도 안되고 너무 습한 환경에서도 안돼요 이게 마른 핑크가 너무 건조한 환경에 있으면 마른 핑크가 굳고 너무 습한 환경에 있으면 마른 핑크가 줄줄 흘러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건조하지도 습하지도 않은 환경에서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척이 어려운, 그리고 관리가 매우 까다로운데 일단 여기 피드 부분, 여기 피드 부분에, 여기 피드 부분에 잉크 찌꺼기가 굉장히 많이 끼어요. 쓰다보면 그래서 이 잉크, 잉크 찌꺼기를 어 일단 제거를 해야 되고 제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 여기 피안에 남아있는 잉크 잉크 잔여물들은 남기 없이 제거하기 위해서 여 컨버터로 컨버터나 다른 세척 도구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물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세척을 해줘야 됩니다. 볼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신만 갈아주면 되는데 이건 왜이리 불편하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일단 어, 그건 세 번째 이유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 잉크를 탄다. 어, 많은 필에 따라서 잉크가 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잉크가 탄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촉의 굵기가 상, 촉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촉, 촉을 보시면 일단 그 갈라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 갈라진 부분이 여기 촉을 보시면 여기 촉을 보시면 갈라진 부분이 있잖아요. 이 갈라진 부분이 다 각자 달라요. 다 각자 얼마나 얼마나 벌어졌는지 다 다르기 때문에 잉크를 타는 만년필들이꼭 있어요. 꼭 있어요. 그러니까 흐름이 그러니까 잉크가 어, 잉크의 입자가 굵냐 아니면 조금 작냐에 따라서 조금 연한에 따라서 굉장히 잉크를 많이 타는 만필들이 꼭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제가 관리가 어렵잖라요좀 넘어가는데 여기서 잉크가 만약에 제가 여기서 라미 사파리 라미의 잉크를 넣었다. 근데 라미 잉크를 넣었는데 이번에는 내가 어? 몽블랑의 잉크를 넣고 싶네 할 경우에는 여기 세척을 진짜 깨끗이 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초기 망가져요. 왜냐하면 어, 몽블랑 만년필의 잉크와 몽블랑 만년필 잉크와 라미, 사, 라미 만년필의 잉크는 서로 어, 입자가 다르기 때문에 입자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섞였을 경우에 촉이 망가진상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을 엄청나게 단축시켜요. 그래서 그래서 굉장히 세척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웃음> 네 번째 중고로 팔기가 어렵다. 한국같은 경우에는 중고로 이걸 굉장히 팔기가 어려워요 그냥 팔기, 팔기도 어렵고 어려울 뿐더러 어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잘안 사요 안 사기 때문에 기본 애물단지 남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사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만년필 사기 전에 알아둬야 할 이유 네가지였고요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는 계속 조금씩 조금 추가될 것 같긴 한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이만 안녕.